롤렉스 하이엔드급이죠.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제품과 살짝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이렇게 로즈골드인데요. 똑같은 스카이트웰러, 로즈골드 그리고 검판. 오른쪽은 콤비 제품입니다 왼쪽은 로즈골드 이고요 전체가 다 18K 로즈골드 에버그린 로즈골드로 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살짝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게감은 당연히 이 제품이 전체가 금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좀더나가고요 오늘 소개하는 제품인 금판의 콤비 제품은 살짝 가볍습니다.